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20강입니다. 자, 우리 복습해야 되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이제 어, 진도가 좀 제법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 이제 하루에 한강씩 절대 들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어, 이틀에 한강, 혹은 3일에 한강 정도 충분히 복습을 충실하고 난 이후에 강, 진도를 나가 주셔야 어, 우리가 계획했던 어떤 결과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가시지 마시고, 우리가 강의는 얼마 안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3개월이라고 잡아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히 숙성된 어떤 그런 결과물들을 낼수 있도록 조급하게 가시지 마시고, 우리 어떤 영어를 공부한다는 사실은 평생 작업인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기본기를 확실하게 다져두고, 그, 거기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살을 덧붙여가는 작업이 영어를 배워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기본기를 확실하게 잡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모래성 샀듯이 무너져 내리지 마시고, 기본기는 천천히 확실하게 잡아줘야 됩니다. 그죠? 시멘트가 응고될 때까지 여러분들 조금 기다려주는 것도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꼭이 부분 생각해 주시고, 속도는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 주십시오. 그죠? 자,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자, 복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까지 우리 자 우리 종속절에 종속절에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까지 배웠습니다. 그죠? 자9 네. 번까지 배웠고 자, 답변 한번 해볼까요? 자 종속절에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란 건 무엇입니까? 자 답변 한번 해봅시다. 자 종속절에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란 건 뭡니까? 사실, 복문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주절과 종속절이 있을 때, 그죠? 그 사이에는 접속사가 와야 되는데, 그 접속사가 뒤에 명사절을, 명사절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명사절 접속사라고 하죠. 그죠? 어. 그럼 거기에 명사절 접속사에는 어떤 게 있죠? 자, 세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 종류. 그죠? 자, that. 의문사 접속사 여섯 가지. 자, 잘안 외워집니다. 그죠? 의문사 접속사 여섯 가지. 또 whether. 자, 뭐 뭐인지 아닌지. 자, 요세 가지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어. 또 명사절을 이끄는 그 종속절에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사용된 문장. 그 전체 문장 복문은 해석의 원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어. 자, 아시죠. 그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그리고, 자, 우리 여기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사용된 종속절은 주로 목적어와 보로 사용된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 명사절을 이끄는 대표 접속사가 뭡니까? 대치죠. 그죠? 부사절을 이끄는 대표 접속사는 as. 그죠? as. 오케이. 자 명사절을 이끄는 대표 접속사 대시 사용되는 문장이 자 우리 옛날에 오형식 배울 때 오형식으로 압축될 수 있다 고 그랬죠 그죠 오형식으로 자 기억나십니까 자 오형식은 원래 자 대시라는 접속사가 사용된 두 개의 절이 한 개의 절로 압축된 게 오형식이라고 했잖습니까 그죠 아 그러니까 대시라는 접속사가 사용된 문장은 O형식으로 압축할 수 있다 그죠? 기억나십니까? 자 해석 한번 해봅시다 자, I know that you are right I know that you are right 해석 자, 나는 당신이 옳다는 것을 알아요 자, 또 해석해보세요 What I want to say is that you need to learn English 자, 주절의 주어가 길죠. 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 주어입니다. 당신이 영어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죠? 네. 자, 됐, 그니까, 됐이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요? 됐. That. 접속사 됐은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뭐, 뭐, 미음, 뭐, 뭐, 것, 뭐, 뭐, 기, 뭐, 뭐, 라고, 뭐, 뭐, 다고 그렇죠? 네. 자, 또 해석해봅시오. I want that you finish it by next week. I want that you finish it by next week. Yes. 자, 나는 당신이 그것을 다음 주까지 끝내기를 바래요. 원해요. 그렇죠? 의문사 접속사 해석 한번 해 볼까요? Can you tell me where you went yesterday? Can you tell me where you went yesterday? 자, 당신 나에게 당신이 어제 어디에 갔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자, 사형식이죠, 사형식 전체 문장이, 그죠? Can you tell me? 그죠? 자, 해석해 보세요. I don't know what he wants. I don't know what he w a n t 해석 나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난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또 해석해 보세요. Can you tell me what school you graduated from? 자, 의문문이죠. Can you tell me what school you graduated from? 해석. 자, 당신 나에게 당신이 어떤 학교, 그러니까 무슨 학교를 졸업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자, 이렇게 해서합니다 자, 또 해석해보세요. I'm not sure how he fixed it. I'm not sure how he fixed it. 자, 나는 그가 그것을 어떻게 고쳤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I'm not sure. I don't know where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I'm not sure. How long it takes? How long it takes? 해석. 자 나는 그것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몰라요. 자 그죠? 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어. Can you tell me how much it is? Can you tell me how much it is? 자 당신 나에게 그것이 얼마인지 말해줄 수 있나요? 자 해석 잘했습니까? 또 해석해 보세요. Whether, whether I'm not sure whether he will come or not. I'm not sure whether he will come or not. 자, 나는 그가 올 건지 안올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해석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어, 여러분들 해석을 암기를 하시려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암기한다. 이거 참 생소하게 느껴지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스피킹이나 리스닝을 할때 그죠? 그 해석이 중요해요, 그죠? 어. 근데 해석이 잘안 된다는 게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어. 자, 여러분들, 자 이번에 우리 주어 만들기 했는데, 자 주어 만들기 중요한 거 알죠, 그죠? 자 주어가 뭐, 뭐가 사용되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one of them is close to me. 자, 아, 제가 잘못 들게들렸네요 자, 주어가 뭐가 사용됐습니까? 자, one of them이죠, 그죠 해석이 어떻게 되죠? 그들 중에 한 명은, 자, 됐습니까? 아, 그들 중에 한 명은. 자, 그러면 자이 문장을 그냥 우리 해석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해석해 보세요. Both of them are faced with serious problems. 자, both of them are faced with serious problems. 자 해석. 자, 그들 둘다 심각한 문제에 직면에 있어요. 자, be faced with. 우리 자 앞에서 배우지는 않는데 한번 설명을 했죠. 그죠? 뭐 뭐에 처해 있다. 직면에 있다.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해석해 봅시다. Many of them are interested in learning English. 자, 해석 many of them are interested in learning english 해석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영어를 배우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해석 잘했습니까? 자, 또 해석해 보세요. two of them two of them are poor at english 자, 그들 중에 두 명은 영어를 잘못 해요. 영어가 서툴러요 자, 해석 잘 했습니까? 자, all of them are talented at business. All of them are talented at business. 해석. 자, 그들 모두가 사업에 재능이 있습니다. 자, 해석 잘 했습니까? 자, 해석 쉽지 않죠? 그죠? 어, 자, 또 해봅시다. 자, the most important thing in my life is my family. 아, 주어가 길어요. 그죠? The most important thing in my life is my family. 자, 주어가 굉장히 깁니다. 그죠? 자,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나의 가족이다. 자, 해석 잘했습니까? 자, 또 해석해봅시다. The best place to go in China is the Great Wall. The best place to go in China is the Great Wall. 해석, 자, Great w a r l 만리장성입니다. 자, 중국에서 가볼만한 제일 좋은 곳은 이게 주어잖아요, 그렇죠? 만리장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또 해석해보세요. My most favorite subject is science. 자, 이것도 주어 길죠. My most favorite subject is science. 해석.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과학입니다. 그렇죠? 또 해석해 보세요. Climbing mountains is one of my hobbies. Climbing mountains is One of my hobbies. 자, 해석. 자, 등산은 나의 취미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해석 잘했습니까? 또 해석해 보세요. 자, his goal is to become a lawyer. His goal is to become a lawyer. 그의 목표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다. 자, 해석 잘했습니까? 자또 이번에는 부사류 플러스 절입니다 해석해봅시다 해서 해석. Thanks to your help I was able to finish it in time 자, Thanks to your help I was able to finish it in time 당신의 도움 덕분에 나는 그것을 제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었어요. 자, 해석 잘 했습니까? 자, according to weather forecast. It's going to rain tomorrow. According to weather forecast, it's going to rain tomorrow. 자, 해석. 자, 일기 예보에 따르면, 의하면 내일 날씨가 아, 비가 올 거래요. 그죠? 비가 올 예정입니다. be going to 동사. 그죠? 네. 자, 해석해 보세요. Unlike my expectation, he didn't become a lawyer. Unlike my expectation, he didn't become a lawyer. 해석해 보세요. 자, 나의 예상과는 달리, 그죠? 나의 기대와는 달리 그는 변호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He didn't become a lawyer. 자, 사실, 뒤에 그절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영어로 가르쳐드리지 않았어요. 그죠? 어, 알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해석 연습 한번 해보시라고. 그 대신에 그 앞부분, 부사류 쪽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죠? 어, 그 뒷부분은 틀려도 괜찮은데, 앞부분 틀렸으면 여러분들 그 틀린 겁니다. 그죠? 90점이죠. 그죠? Like you. He is scared of horror movies. 자, like you, he is scared of horror movies. 자, 당신처럼 자, 그는 공포영화를 무서워해요. 그렇죠? 아, 또 해석해보세요. Eventually, he passed the test. Eventually, he passed the test. 자, finally. 그렇죠? Eventually, finally. 해석. 자, 결국, 자, 혹은, 마침내, 그는 그 시험에 합격했어요. 자, 해석 잘 했습니까? 자, anyway, 자, somehow, he hates to go with us. 자, anyway, somehow. He hates to go with us. 자, 어쨌든, 어쨌든, anyway, somehow. 그는 우리와 함께 가, 가기를 싫어해요. 그렇죠? 싫어해요. 자, 해석해보세요. On the other hand, he is satisfied with his job. 자, on the other hand, he is satisfied with his job. 자, 해석. 자, 반면에 그는 그의 직업에 만족합니다. 자, 그죠? 어. 자, In that sense, 자, on that point, in that sense, It is similar to my situation. In that sense, it is similar to my situation. 그러한 점에서 그것은 나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죠? In that sense, on that point. In the same sense, likewise. In the same sense, likewise. My job is related with your business. My job is related with your business. 해서, 자 마찬가지로, 그 그렇죠? 마찬가지 점에서 나의 직업은 당신의 사업과 연관이 있어요.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therefore. You need to learn Japanese in advance. In advance. Therefore, you need to learn Japanese in advance. 자, 그러므로 당신은 미리, 자, 우선 그죠 미리 일본어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답변 잘 했습니까? 자, 또 해석해 봅시다. 이번에는 복합동사구입니다. 복합동사구. 자, Korea is famous for IT industry. 한국은 IT 산업으로 유명합니다. 그렇죠? I am poor at English. 나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렇죠? My father is good at cooking. 해석. 나의 아빠는 요리를 잘 하십니다. 그렇죠? I am, close to him. I am close to him. 나는 그와 친해요. 그렇죠? It, is similar to my situation. it is similar to my situation. 그것은 나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렇죠? I was surprised at the news. I was surprised at the news. 나는 그 소식에 놀랐습니다. 그죠? I am interested in learning English. 자, learning English. 해석. 나는 영어를 배우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동명사죠. 그죠? 해석 잘 해야 됩니다. 자, 이건 조동사구, 동사구. 해석해 봅시다. 자, 조동사구입니다 I will learn English from next month. I will learn English from next month. <웃음> 나는 다음 달부터 영어를 배울 것입니다. 맞죠? 의지 미래. I can speak Chinese well. I can speak Chinese well. 나는 중국어를 잘 말할 수 있습니다. 가능 We could enjoy many delicious foods. We could enjoy many delicious foods. 자, 우리는 많은 맛있는 음식들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가능. My parents may go to the US next month. My parents may go to the US next month. 나의 부모님은 다음 달에 미국에 갈지도 모릅니다. 추측. 그죠? Okay, you may watch TV now. Okay, you may watch TV now. 좋아, 알았어. 너 지금 TV 봐도 돼. 자, 허락이죠, 허락. I must, take care of my I must take care of my brother tomorrow. 나는 내일 나의 동생을 꼭 돌봐야만 합니다. 강한 의무, 그렇죠? 자, you should study hard. 자, you should study hard. 자, 당신은 열심히 공부하는 게 좋아요. 강한 권유죠. 네. 자, you, better. 자, you had better learn English. 자, 당신은 영어를 배우는 것이 더 낫습니다. 비교죠. 자, you will be able to speak English someday. You will be able to speak English someday. 미래 가능 당신은 언젠가 영어를, 영어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해석 자, He may be able to arrive here in time. He may be able to arrive here in time. 자, 해석 그는 제 시간 안에 여기에 도착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가능과 추측이죠. 추측. 도착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자, 해석. I will be graduating next year. 자 미래 진행형이죠. 그죠? I will be graduating next year. 자 미래의 예정을 나타냅니다. 그죠? 나는 내년에 졸업할 예정입니다. 자, I am going to graduate next year. 해석. 자, 똑같죠? 나는 내년에 졸업할 예정입니다. 자, 미래의 예정. I am supposed to meet s o m o n this afternoon. I am supposed to meet s m o n this afternoon. 자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자외워세 그죠?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나는 오늘 오후에 누군가를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스스로 길죠. He is scheduled to take a TOEIC test. 아 TOEIC test next month. 해석. 그는 다음 달에 토익 시험을 치기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 동사 그죠 그죠? I need to get the driver's license. I need to get the driver's license. 자, need to 동사. 자, 나는 운전면허증을 딸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I tried to call you last night. I tried to call you last night. 자, 뭐, 뭐 하려고 했었다, 시도했었다. 나는 어젯밤에 당신에게 전화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못했다는 거죠, 그죠? 어. I promise to join your club one of these days. I promise to join your club one of these days. 자, 나는 조만간에 당신의 클럽에, 동아리에 가입할 것을 약속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오늘 해석 위주로 이렇게 쭉 나와봤는데, 자, 해석이 정말 쉽지 않죠? 그죠? 어, 여러분, 녹음기를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 녹음기를 꼭 사용하시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를 먼저 녹음하고, 한 3초 쉬었다가, 자, 우리말 해석을 녹음하셔도 되고, 아니면 바로 또 영어를 들어가셔도 돼요. 그 3초 쉬는 동안에 해석 연습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죠? 그 영어를 먼저 녹음하고 해석 연습하고 정이 궁금하신 분은 옆에 밑에다가 그냥 그 해석을 한번 또 녹음을 하세요. 그죠? 어, 작은 소리로. 그죠? 그 다음에 영어를 또 녹음하시고 3초 쉬고 해석을 잠깐 녹음하고 또 영어를 녹음하시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해석 연습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리스닝이 가능해져요. 그죠? 네, 리스닝이 가능해지고, 실질적으로 동시 통역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영어의 구조를, 영어의 구조의 파악이라는 건 사실은 해석을 해봐야 구조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냥 한국 사람이 영어만 딱 보고 그게 구조가 보이겠습니까? 물론 잘 하시는 분들은 보이겠죠. 그죠? 아, 익숙한 사람들은 보이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절대 구조가 보이지 않아요. 해석을 꼭 해봐야만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우리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종속절에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그것이 대제목 9번이었고, 자, 이제 대제목 10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자, 원래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 뒤에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 를 배워야 될 차례인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배우고 다음에 저기 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배울 거는 우리가 it to 자 강조용법이라고 합니다. 자 it to 강조용법. 자 it to 강조용법은 영어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용이 의외로 좀 큽니다 이거.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그 왼쪽에 설명 안 하고 제가 오른쪽에 구조적인 그 오른쪽 노트 오른쪽은 구조를 그 우리가 형성하는데 그 주안점을 둔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제가 전에 이렇게 우리 사람 뇌를 이렇게 해서 그죠? 여기 기본 사품사 오형식 그리고 뭐 하여튼 여기 여기 여기 뭐 이렇게 해서 그림 그렸잖아요. 그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자, 우리 지금까지 대제목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면, 그 여러분들이 기본기가 지금 갖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내용 한개한 한 개가 뭐다 암기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기본기라는 거는 그 베이스에 골격이 갖춰져 있느냐.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 이거예요. 복합동사구가 스스로로 형 그... 만들어진다는 걸 아는 분들은 앞으로 새로운 복합동사구를 보면 어디에다가 그 복합동사구를 넣어야 될지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사류 플러스 절이 왜 영어를 이루는 그 구조에 속한다는 걸 아는 분들은 새로운 부사류를 하나 배우면, 그죠? 어, 부사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어, 또 주어가 아, 이거 참 주어가 의외로 복잡하게 만들어진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스피킹을 할때좀더 주어를 좀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기본기 다지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베이스를 까는 작업이고 그 우리 두뇌에다가 각 대제목들을 어떻게 위치시키느냐 하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 투어 강정법인데 사실은 자, 강조용법이라는 거는 저 일종의 자, 자, 도치법이에요. 도치법. 어, 도치법인데 그게 뭐가 도치됐나 하면 주어 부분과 서술어 부분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주어 부분과 서술어 부분이 뒤집어지는데, <웃음>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강 자. 강조형법은 여기 하나 써봅시다. 도치법인데, 자, 설명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주어가 너무, 사실 너무는 아닌데, 너무 길 경우, 주어가 너무 길 경우, 가주어, 그래 가짜 주어예요. 그죠? 가주어. 있을 주어 자리에 두고, 자, 적어 보세요. 자, 원래 주어는 뒤쪽에다 위치시킨다. 자, 도치법인데, 그 사실은, 이선 가짜 주어고, 예? 이선 가주어고, 투 이하가 사실 진짜 주어예요. 진짜 주어. 진주어예요. 자, 뭐, 말이 그다지 어렵진 않죠. 그죠? 주어가 너무, 뭐할 때? 주어가 너무 긴 경우, 자, 이럴 때 이게 도치법을 쓴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요, 요 밑을 꺼주시고, 적어주시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자, 투 부정사 배웠죠. 그죠? 투 부정사. 자, 투 부정사는, 자, 기능, 어떤 기능을 합니까? 자, 투 부정사는 명사적 용법도 있고, 그죠? 형용사적 용법도 있고, 부사적 용법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기본적으로 스스로의 기능도 한다고 그랬어요. 왜? 투 부정사는 동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명사류에 속하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하죠? 주어와 목적어와 보호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물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목적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러. 그러니까 부사 류에 속하고. 자 기억하십니까? 자, 우리 영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에서 주어 부분에 배운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죠? 그죠? 영어를 배우는 것은 to learn English 쉽지 않다. i s not easy.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 여러분, 노트에 뒤집어 보면 이거 나올 거예요. 영어를 배우는 것은, 그러니까 투어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주어로 사용됐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주어라면, 이 너무 길지 않아요? 스스로 부분에 비해서 주어가 너무 크다. 우리 사람으로 치자면, 뭐, <웃음> 웃기지 봐 대두, 대두 뭐 대두형 인간, 뭐, 이런, 농남사 이런 얘기 하다 그죠? 자, 머리가 너무 크면 약간 기형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좀, 사실 사람들이 좀, 독특하게 보죠. 그죠? 좀 보기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뭐 다, 어, 뭐 머리가 좀 크면 어떻습니까? 그죠? 어, 근데, <웃음> 자, 이걸 대두형이라 해서 조금 사람들이 어색하게 보기 때문에 뒤쪽으로 돌린대요. 그러니까 가짜 죠 짧은 조, is을 앞으로 쓰이는데,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is을 쓰는 거야. 자, it is not easy to learn English. 자 이게 이투 강조법이란 거예요. 그 사실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자 to learn English 이게 주어야. 자 이거를 가짜 주어예요. 자 가짜 주어라는 것은 뜻이 없는 거예요. 해석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주어가 없는 사람 머리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어, 문장에서는 주어가 없는 문장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주어의 역할을 하는 어떤 가짜 주어라도 앞에 세워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t is not easy to learn English 이거하고 이 문장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강조용법이라고 해요 사실 어느 부분을 강조하는가 하면 이 부분을 강조해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는 것은 뭐 하다고요? 쉽지 않다 자,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영어를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자, 이 말에서 뭐가 제일 강조되어야 됩니까? 영어를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이 부분이 강조되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 만약 영어를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이라면, 이렇게 써도 되고, to learn English is important. 이렇게 써도 되고, it is important to learn English.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자그 사실은 이그 외국인들, 자, 영국인들이나 미국인들은 그 이렇게 보다는 이렇게 더 많이 써요. 이렇게 훨씬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외, 외국인들이 이렇게 쓰면 우리도 따라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어. 자, 영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다. 어.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투 강조형법, 이한 개만 있으면 참어때 보면 좀 편할 텐데 사실 이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자, it to 강조형법 자, 적어보세요. 또 it for to 강조법 it 셋 강조용법. 자 사실 영어를 배울 때 있어서 이이 부분을 어,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영어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꼭그 중요한 거니까 이 부분 어, 여러분들 집중해서 이 부분 이번 기회에 꼭해결 하도록 하십시오. 어. 자이투 강조용법은 해석 방법이 있어요. 해석은 기본적으로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다. 자,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뭐 하는 것은 오케이?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다. 자, 따라해 보세요.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다. 자, 그러니까 뭐 하는 것은 이게 주어고 그죠? 뭐뭐 하다를 강조해 주는 거야. 중요하다, 쉽지 않다. 실수적이다, 본질적이다, 뭐, 이렇게, 그죠? 어, 매우 어렵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뭐, 뭐 하는 것은, 뭐, 뭐 하다. 자, 여기서, 자, 잠깐만요. 음, 자, 이투 강조형법은 그대로, 뭐, 뭐 하는 것은, 뭐, 뭐 하다. 자, 여기, 것, 여기 중요합니다. 어. 요거는, 자, 사실 요거 두 개는, 사람 주어가 있어요. 사람 주어. 예. 뭐 당신이 영어를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혹은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이럴 때. 그런데 이투는 사람 주어가 없어아까 영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다. 사람 주어가 없어요. 사람 주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투가 되느냐 이포투가 되느냐 이 뜻이 되느냐. 요거두 개는 사람 주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 주어가 있으니까 해석이 어떻게 돼요? 누구누구 가. 자 이렇게 합니다. 누구 누구 가, 그죠? 누구 어, 누구 가,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오케이 누구 누구 가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다. 어 이것도 동일해요. 누구 누구 가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다. 자 이렇게 해석되는데 자 것, 자 것, 그죠? 어. 사실, 됐은, 원래, 것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뭐, 뭐, 미음, 것, 기, 라고, 다고, 이럴 때. 투도 어?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될 때는, 것 이렇게 해석되죠. 그죠? 어. 또, 누구누구가 뭐, 뭐 하는 것 이러면, 자, what, 저 관계대명사, what도, 주어 만들게 할 때, 우리 관계대명사, what도, 누구누구가 뭐, 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된다 그랬죠. 그죠? 어. 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영어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야. 이럴 때, 그죠? What I wanna say. What I want to say. 이럴 때, what도, 자, 겉이라는 뜻입니다. 그, 그, 사실, 언어에 있어서 이게, 겉,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곳 그죠? 곳은 뭐예요? place죠. 장소죠. 그죠? 뭐, 때, 이거, time이죠. 그죠? 어, 때, 곧, 겉, 것 자, 우리가 한국말 알지만은, 자, 평상시에 한국말 사용하지만은,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것 예, 가는 거 그죠? 라고 다고. 자 영어를 안 배워 보신 분들은 라고가 뭘로 쓰이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제 아시잖아요, 그죠? 명사 의미로 쓰인다는 거, 그죠? 자 이때 강조법. 자 사실 여기 여기에 사람 주어가 오는데, 포 for는 사실 여기 접속사로 쓰인데 원래 for는 전치사잖아요. 그죠? 전치사인데. 전치사 뒤에는 전치사 뒤에 만약에 사람 대명사가 올때 목적격이 오죠. 이죠 I 가 아니고 me 가 오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여기서는 목적격 주어가 오는 거예요. 목적격 뭐 me 나 us 나 이런 거. 여기는 주격 주어. 여기는 I 나 U 가 그대로 와요. 오케이 자. 주격 주어가 오는 거고, 요 부분은 목적격 주어가 오는 거고, 요 부분은 주격 주어가 온다는 거. 요 차이점이에요. 오케 자, 우리 조금 있으면, 왜이 포트 하나면 되지? 왜또이대스또왜 만들어냈냐? 아, 여기도 분명히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기다려보시고. 자, 여러분 대충 이해 되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것이에요. 것. 그것을 통해서 강조를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뭐, 뭐 하는 것은 뭐, 뭐 하다. 누구누구 가, 뭐, 뭐 하는 것은 뭐, 뭐 하다. 자, 우리말 한번 봅시다. 그죠? 자, 자, 우리가, 자,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은 중요하다. 뭐 세상에 좋은 직장, 나쁜 직장은 어디 있겠나, 많은. 하여튼, 그냥 말을 만들어 봅시다. 그죠? 자, 우리가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있잖아요. 그죠? 자, 친구들끼리 약속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그죠? 어. 자, 이런 식으로, 우리말 중, 아무 때도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영어로 옮기는가는 자, 이걸 알아야만, 자, 우리말을 영어로 더빙 시킬 수 있죠. 그죠? 어. 자 일단 이투 강조형법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자 이선 가짜 주어라 했습니다. 가짜 주어자 어. 우리 조금 전에 했으니까 영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다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죠? 자 우리 투 부정사 생각해 봅시다. 명사형법. 자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원래 하면 자, 엑서사이즈가 운동하는 거예요. to exercise regularly 자 이게 주어예요. 그죠? is important 이렇게 나는데 자, it is important to exercise -E -E. <웃음> regular regular가 규칙적인이고 Regularly 이러면 규칙적으로, 자, ly가 부사예요. 부사음인데 규칙적으로, 어, 규칙적으로 혹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규칙적으로 exercise, 운동하는 것은 중요하다. 자, 이게 진 주어예요. 진짜 주어. 자, 이거 가짜 주어예요. 강조형법이에요. 이투강조형법이에요. 그죠? 어. 자,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중요하다. 자, 자 요거 이따가 우리 이2강조형법만 따로 묶을 겁니다. 자, 그것을 설명하기란. 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자, 원래는 설명하다는 explain이거든요. 그러니까 to explain it,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is very difficult인데, 도치해 보겠습니다. 자, it is very difficult to explain it yeah. 자, 이 부분이 삼형식이 또 사용됐죠 자, 주어의 삼형식이 사용됐어요 투분석사 명사적 용법 자, 이게 진짜 주어예요 진주자 It is very difficult to explain it 자, It is important to exercise regularly 자, 이렇게 이게 가짜 주어 자, 이게 진짜 좋아요 해석이 어떻게 돼요? 것! 것! 이렇게 해석됩니다.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강조니까. 자,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오케이. 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의역을 하면, 영어에는 항상 직역과 의역을 꼭 동시에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설명하기란 매우 어렵다. 자, 기, 자, 도명사의미 맞죠? 미음, 것, 그, 기 라고 다고 했으니까, 기, 자, 도명사의미가 되니까, 그죠? 어, 기로 해석해도 상관 없습니다. 의역을 하면. 자, 우리, 그, 실질적으로 이런 말 하잖아요. nice to meet you. good to see you. 뭐. nice to meet you. 자, 반갑습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nice to meet you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당신을 만나는 것은 좋습니다. Nice to meet you. 이게 원래 이거예요. It is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여기서 it is가 생략되뿐리고 nice to meet you.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그죠? 많이 들어봤죠?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가 여러분들 알기로 그러던 이2 강조형법 중에 속하는 거예요. 그죠? 당신을 만나는 것은 좋습니다. 당신을 만나는 게 좋다는 게 직역이고, 의역하면 당신을 만나서 기쁩니다. 이게 의역이에요. 그죠? 사실, 직역과 의역을 동시에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어를 계속 공부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직역만 해도 안 되고, 너, 또 너무 지나치게 의역만 바라봐는 사람도 그죠? 결국은 영어하고 이렇게 우리말하고 매치를 시키지 못해요. 직역과 의역을 동시에 바라봐야 됩니다. 자, 당신을 만나는 것은 좋습니다. 이게 강조형법이에요, 강조형법. 자, 이게 진짜 주어고, 이건 가짜 주어고, 그죠? 어.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요거, 요거를 지금까지 했는가, 요걸 좀 묶어두십시오. 아까 이투 강조형법이요, 그죠? 아, 어, 요거 이투 강조형법이고 묶어두시고. 다음, 우리 if for two 강조용법 한번 해봅시다. if for two. 자, if for two와 if that 강조용법의 차이점은 목적격 주어를 쓰느냐, 어, 주격 주어를 쓰느냐, 그 차이점이죠. 그렇죠? 그죠? 네. 자, if for two와 if that은 그냥 엎쳐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다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중요하다. 스스로 부분이 앞으로 오죠, 그죠? 자, 중요하다. 자, it is important. 네? 중요하다, 됐죠, 그죠? it is important. 어. 자, 우리가 사람 조가 나왔으니까, 어. 자, 자, 우리가니까 for. 자, 우리의 목적격 조는 뭐죠? for us, 그죠? for us, we의 목적격. we our us to 자, 최선을 다하다라는 거는 자, to one's b e s t 이는데 to my best, to your best. one's가 one's가 이게 원래 소유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이러니까. 그죠? 어. apostrophe s 하면 누구누구의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my, your. 자, 소유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to one's best 하니까 to 자, 우리니까 to our best.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래야 돼요. 그 의역하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이게 자이 부분이 진짜 주어야 그죠? 자 이것만 주어라 이거. 요 us 라는 거는 요 문장 안에서의 주어고 이 전체 문장의 주어는 for us to do our best가 이게 진짜 주어예요. 이 전체 문장에. 이게 가짜죠, 그렇죠? 가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죠? 자, d e a t h 로 써봅시다, 그러면. 자, it is important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다. death, 그렇죠? death 쓰면 자 주격 주어를 쓴다, 그렇죠? we 스스로 뭐합니까? to our best. 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다. 자, 다른 차이점은 이것밖에 없어요. 어스냐위냐 그쵸? 그렇죠? 예. 자, 또 다른 말 해봅시다. 그가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자, 어떤 사람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놓치면 좀 멍청하다 이러죠. 그죠? 자, 그가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자, 멍청하다 하면, 자, 자 it is 멍청한다는 게 실리 실리 silly -L -L 자 형용사로 자 멍청한 자 리언으로 끝나면 형용사죠. 그죠? 어, silly 멍청한 어. 그가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자, he의 목적격이 뭐죠? for him to 자, 놓치다는 뭔가 하면 miss예요. miss miss miss. 어. 기차를 놓치다 할 때도 miss the train이라는데 miss 그 기회가 뭐예요? 그가 뭐예요? 그는 더죠? 정관사 더. chance. 자, 그가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자, 이게 진짜 주어예요? 이게 진짜 주어예요? 자, 그죠? 이것도 d e a t 이하가 진짜 주어예요? 그죠? 에? 그, 요, 진짜 주어 안에 또 삼형식이 있있죠 m r chance 하면 그 기회를 놓치다. 삼형식이잖아. 그죠? 에. 자, 이제 여러분들 형식 조금 구분되십니까? 아, 퍼펙트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데 요, 요 부분은 3형식이다 요 부분은 4형식이다 요 3-1형식이다 요 부분은 5형식이다 라고 구분할 수 있는 분이 뭔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죠? 예. 자이2 강정분만 묶었고 이4 2나 이3강정분 묶지 않고 그냥 다 그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아. 자, 당신이 자 일본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이다. 자, 당신이 일본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자, 이렇게 필수적인 할때 자, it is necessary 합니다. necessary. 자. 이게 필수적인 혹은 필요한 이런 형용사예요. 니언, 니은, 니언으로 끝났잖아요. 니언으로 끝나면 형용사죠. 그죠? 형용사 의미는 뭐가 있습니까? 니언, 뭐뭐의, 뭐뭐 리얼. 자, 기억하죠? 음. 자, it is necessary. 자, 일 s 가짜 주어기 때문에 해석할 필요 없어요. 이거 자체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 당신이 일본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은. 자, 이거 됐어 데스 써 볼까요? 됐으면 주격 주, 유가 오죠. 그죠? 어. 배워야 한다, 의무죠, 의무, 의무니까 have to. 자 동사 뭐가 합니까? 배우다, learn. 뭘? 일본어를, 그러니까 일본어를 배우다 하면 삼형식이 되죠, 그죠? 자 여기서 이 부분이 진짜 주어예요, 그죠 진주어. 당신이 일본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이다. 자 이게 진짜 주어입니다. 자 해석도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꼭 적어두세요. 당신이 일본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이다. 자요 for, i f o r 로 한번 써볼까요? 어. 그가 그 시험에 합격한다는 것은 합격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 이렇게 당연하다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 그 세계 칠대 불가사이할 때. wonder, wonder, 이런, 이런, 이런 말 쓰거든요. The global seventh, 혹은 seven wonders, 이렇게 쓰는데, it is no wonder, it is no wonder 하면 당연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놀라운 일, 놀라운 사건, 뭐 이렇게 wonder 이렇게 쓰거든요. 뭐 이적 기사 뭐 이렇게 기적 이렇게 할때 wonder 그 wonder가 아니다 하는 거는 당연하다 맞죠. 그죠? It is no wonder. 자, it is no wonder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뭐가 뭐하는 뭐뭐 것은 뭐야? 강조형법으로 주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It is no wonder 뭐요? 자, 그가 자 for 그의 목적격은 him 그죠? to pass 그 시험에 합격하는 건 the test. 자, 그가 그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 됐죠? 그죠 자, 이게 진짜 주어야. 주어가 길잖아요. 자, 이투 강조형법이 왜 만들어진다고요? 주어가 너무 기니까. 대두형이니까. 보기가 조금 안 좋으니까. 진짜 주어를 뒤쪽으로 보내고 가짜 주어를 앞에 박아둔다. 그래요그죠죠 어. 그리고 이 서술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전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필수적이다, 당연하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어, 이걸 꼭 기억해 두십시오. 예. 자, 다음. 자, 우리. 자, 대, that, 그, 대시 명사절을 이끄는 대표 접속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대선, 그 뒤에, 목적은, 대절은 목적절이나 보호절로 잘 쓰인다 그랬죠? 그죠? 어, 목적절이나 보호절. 그죠? 어, 그니까, 대절 앞에 비동사가 오면, 이게 보호절로 쓰이고, 이 형식이고, 만약에 일반 동사, 두 동사가 오면, 이게 목적절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비동사 뒤에는 보호가 오죠? 보호에는 어떤 품사가 쓰입니까? 명사류와 형용사류가 쓰이죠. 그죠? 명사절이니까.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일반 동사 뒤에는 목적어 가 오죠 그죠 명사절이 오는 거죠 그죠 자요 부분을 생각하면서 한번 저요 부분을 생각합시다 왜 it, it for to 강조형법과 it that 강조형법이 두 개가 필요한가 라고 우리가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요, 요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아까 배웠잖아요 그죠 It is very difficult to explain it. 했는데, 그죠? 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적어봅시다. 그죠? It is very difficult to explain it. 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게 진짜 주어잖아요. 그죠? 어. 자, 이 it. 요게 explain 이라는 거는 일반 동사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이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기억하시는 거 뭐냐? 문장에서 동사가 나타나면 거기서부터 형식이 시작된다. 기억하십니까? 자, 문장 속에 동사가 어디에 많이 나타납니까? 스스로 쪽에 많이 나타나죠? 또 to 부정사 하면서 동사가 나타나죠? 그죠? 동명사가 나오면서 또 동사가 나타나요? 그죠? 또 종속절에 스스로 부분에 또 동사가 나타나요? 그죠? 네. 자이 부분에도 투 부정사가 왔기 때문에 동사가 나타났어요. 그죠? 이즈도 어, 동사고, explain도 동사란 말이에요. 그죠? 일반 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왔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요게 명사인데 목적어는 명사류만 쓰이잖아요. 그죠 명사류에는 명사 대 명사, 동명사, 명사구, 명사절,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에서 명사절도 올수 있어요. 그죠 목적의 명사절이 올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맞죠? 그죠 아. 사람들이 영어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 대신에 대명사절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에? 자, 대명사절이 올수 있죠. 그죠? 어. 이 대신에 대명사절을, 종속절을 이끄는 명사절을 붙여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 사람들이 영어 문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요즘 현대, 그러니까 한국, 그 교육계에서 영어 문법 완전히 무시하자는 그런 좀, 좀 발상이 좀이게 대도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제가 보기에는 문법을 좀 무시해도 괜찮기는 괜찮아요. 근데 기본 문법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본 문법 내네 팽개 쳐 놓고 문법 그 스피킹을 배우겠다. 이거 사실 거짓말이에요. 자, 사람들이 영어 문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It is very difficult. 자, to explain. 그죠? explain이 설명하다죠. 그죠? 이제 it 대신에 that 절을 써보겠다는 거예요. 명사절을. 명사가 아니고 명사절. that. 자. 사람들이. 자, that people. people이 주어거든요. 배울 필요가 있다. 동사구죠. need to 동사잖아요. 그죠? need to learn. 뭘자 여기 또 동사가 나왔어요 그죠 일반 동사 뒤에 뭐가 옵니까 목적어거죠 그죠? 그죠 영어문법 english grammar g-r-a-m-m-e-r -E -E english grammar 그죠 자 여기서 보세요 자 물론 여기까지만 보면 이두 강조 용법이에요 그죠 어. 자 근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또 이때 강조형법이야. 사람들이 예? 영어 회화를 배울 수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아 이때 강조형법이라기보다는 이투 강조형법이 맞아요. 이투 예? 강조형법인데 요 explain 그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뭐가 왔나면 우리가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대시 온 거야. 올수 있겠죠, 그죠? 일반 동사 뒤에는 명사류가 올수 있잖아요, 목적어로. 비동사 뒤에는 명사류나 형용사류가 올수 있잖아요, 보호로 그죠? 자, 이거 이투 강조 용법입니다. 그리고 동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목적어에 명사절이 온 거예요. 그죠? 목적어에 명사절이 간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구조를 이해할, 이해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에요 자 영어 문장에 있어서 구조를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동사를 이해한다는 것과 똑같아요 동사 다음에 뭐가 오느냐 동사 다음에 몇 형식이 시작되느냐 이걸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자, that. 자, 명사제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몇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까? 세 가지가 있죠. 그죠? that. 의문사 접속사 여섯 가지. wh가 있어요. 그죠? 아. 어. 그러니까 조금 전에 that이라는 종속 접속사 that 왔는데 목적어 자리에 이거 that 대신에 사실은 의문사 접속사를 넣어도 돼요. 해볼까요? 사람들이 영어문법을 왜 배울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렇게 해봅시다 It is very difficult to explain explain이란 동사가 왔어요 여기도 s 가 동사가 왔기 때문에 Very typical 뜻까지는 여기까지는 이 형식이야. 그죠? 이 형용사 구잖아요. 매우 어려운 이란 형용사 구니까 매우 어렵다. 여기까지는 이 형식이고 그죠? 자 여기서부터 진짜 주어가 나가는 거예요. to부터. 진짜 주어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동사가 나타났다는 거지. 그죠? 동사가 나타났다는 거는 이게 비동사냐 일반 동사인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e x p l a i n 일반 동사죠. 그죠? 일반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와요. 그죠? 목적어에는 명사류만 쓰이죠. 그죠? 명사류에는 여섯 가지가 있죠. 그죠? 뭐 단어가 와도 되고, 절이 와도 되는 거야. 명사. 단어가 와도 되고, 절. 절을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death을 썼는데, 이번에 why를 씁시다. 왜 사람들이 영어, 회, 영어 문법을 배울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란 매우 어렵다. 여기. Why people? Why people need to learn English grammar? 자, English grammar, 그죠? 자, 사람들이 왜 영어 문법을 배울 필요가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자, 이거 전체 문장이 사실 이투 강조형법이야. 그죠? 이거 이투 강조형법입니다. 이거 이때 강조형법이 아니에요. 자 이투 강조형법이에요. 이투 강조형법 뒤에 동사 뒤에 목적절이 온 형태야. 그죠? 자 이투 강조형법 뒤에 동사 뒤에 목적절이 온 형태입니다. 그죠? 와이란 의문 접속사가 사용됐잖아요. 그죠? 자, 한 가지만 더 해봅시다. 이거, 예. 써봅시다. 그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아, 그가 뭔가를 원하기는 하고 싶어 하기는 하고 싶었는데,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너무 추상적이어서 설명을 못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뭐, 조종사가 되고 싶은 건지, 뭐가 되고. 자. It is very difficult. 자, it is very difficult to explain. 자, 또 동사가 왔잖아요, 그죠? 이투 강조형법인데 동사가 왔어요. 일반 동사죠. 비동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에? 비동사 같으면 형용사구가 올수 있는데 일반 동사니까 목적어가 와야 되고 반드시 명사류만 와야 돼. 그러니까 명사절이 올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 특별히 여기 또 종속절이야. 앞에 explain 이라는 거는 주절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종속절이기 때문에, 아까는 why 를 썼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는 d e a t 을를 썼지만은, 이번에 what 를 써봅시다. 그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what, he, 그가, 그죠? 싶다가 뭐예요 want 죠.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가 현재니까 원츠 투드 그죠? 그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됩니다. 자, 동사의 위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동사가 시작되면 형식이 시작된다는 거야. 동사가 오면 2형식이 될 수도 있고, 3형식이 나올 수도 있고, 4형식이 나올 수도 있고, 5형식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어, 꼭 기억하시고. 자. 그 사실 아까 이때 강조 구문에서도 변형되는 형태가 사실은 나타나요. 대자리에 의문사 접속사를 쓸 수가 있어요. 네? 그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언제 여기에 올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다. 자, 그 이렇게 하는데 자, 봅시다. 이것도 쳐봅시다. It is important when 당신이 언제 여기에 도착할 거, 언제 여기에 도착할 건지 하는 것은 미래 그러면 when you will arrive here. 자 here는 부사예요. 여기에 그죠? 자 당신이 언제 여기에 도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다요. 아무 때 와야 되는 게 아니고 꼭 정해진 시간에 와줘야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죠? 자, 이것도 해석이 맨 마찬가지로 언제가 돼 있지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강조형법이 되그든요 그 원래 여기 대 자리인데 대 자리에 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포투와 이 뎃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에? 당신이 언제 여기에 도착할 것인 할할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거 우리가 이뎃 강조구문에서 변형된 형태로 저 대짜리에, when 이라는 그 의문사 접속사도 쓸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의문사 접속사 6가지 있는데, 그 대표로 그냥 하나만 써봤습니다. 그리고, w e t h e r 또한, 그러니까, weather 또한 대짜리에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 아, 당신이 거기에 갈 건지 안갈 건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예?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 이럴 때, it is not important. 아, 죄송합니다. It is not important. Whether란 접속사를 여기 또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 Whether you will go or not. 자, or not. 네. 어? 당신이 갈 건지 안갈 건지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자, 이렇게 그죠? 왜 어. it for to와 it that 그 강조구문을 두 개를 구분해 놨나 면이 포투는 그냥 이 포투로만 따로 쓰일 수도 있고, 이대 강조구문은 대 자리에 의문사 접속사 6까지도 넣을 수가 있고, 웨더를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이, 이 뒷부분이 진짜 좋고이선 이 가짜 조어 맞죠? 그죠? 아,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오늘 다룬 내용이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어, 복습 잘해 주시고 녹음을 꼭 잘해 주셔 갖고 반복해서 들어 주십시오. 그 길밖에 이걸 그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일단은 이해하시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